옆으로 누워가지고 어. 뒤에 붙이고 어요 길이가 문제네 여러분 오늘 주말 아침인데 주말 아침부터 당근 하러 갑니다 저희 식탁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또 식탁을 마음에 막쏙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식탁을 당근해서 구해가지고 그거 사러 갑니다 주말 아침부터 여러분 생각보다 요 식탁 다리가 너무 길어서 저희 차에 안 들어가서 요거를 분해해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5만원의 식탁을 드디어 사왔습니다. 일단, 이렇게 두고 저희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랑, 바질 토마토 베이글. 단호박 베이글 샌드위치. 밥 맛이 먹을까? 응, 음, 당연하지. 당연해? 짝. 음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어볼게요 꼬마 있으면 돼. 어오잘박는데잘깨 e s 데아 귀여워. e n 미 a b l e n d e 이 우리 둘이 먹을 때는 여기 밖에 창밖도 보면 밥먹나 그치? 괜찮다! 여기 창 밖에 이렇게 벚꽃이 피어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앉아서 밥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진짜 예쁘다. 벚꽃다. 여러분, 요거 침대 이제 11시에 당근에서 사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침대 마지막 모습이에요. 세번 정도밖에 사용 못 했는데 팔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안녕! 아네 아, 안녕히 가세요 깨끗해졌다 아, 그러게 청소 좀 하자 편해졌어 아, 진짜 이사 가는 것 같아 짜잔 진짜 맛있다 진짜? 응. 오늘 점심이 여기 식탁에서 마지막 식사래요 여러분 <웃음> 김밥 짱커 <웃음> 응? 진짜 우리가 이거 식탁 사겠다고 응? 김포까지 갔다가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그치? 응 진짜 잘 썼어 이 식탁 응. 나 식탁 나갈 때 우는 거 아니야? <웃음> 이거 또 떼? 뽑아주세요 어딱다야지 안, 안 되겠네. 네. 이건 절대 안 돼요. 잠시 네. <웃음> 제가 한번 아, 네. 옷을, 아, 네. 옷을 입어야 돼. 아, 예. 식탁 나가니까 완전 휑해졌어요, 여러분. 마음이 이상해. 여러분, 여기 식, 저희 식탁 갔던 자리에 당근에서 사이 미니 식탁을 놓으니까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뭔가 이상해 그 의자는 저희가 당근에서 사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샀는데 아직 안 와서 스툴 하나로 써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커피 머신이랑 커피 그 캡슐 보관함이 있었는데 여기다 두기에는 책, 식탁이 너무 좁아서 일단 여기다가 캡슐 커피 머신 두고 여기 정수기 옆에 밖에 캡슐 보관을 놨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게스트룸에 있었던 요 컴퓨터 책상도 당근에서 팔려 가지고 이 책상이 생각보다 진짜 길거든요 근, 그래서 이게 차에 안 실릴 것 같다 해서 요 다리만 저희가 분해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오밤중에 다리 분해 작업을 해야 됩니다 <웃음> 응? 응, 해봐요. 무서 밀면 잘 돼, 밑으로. 잘 되지? 오! 쉽지? 오! 완전 쉽지? 와, 내가 다 할래! 응. <웃음> 재밌다! 이 재밌는 거왜 혼자 했어 <웃음> 이게 재밌다. 마지막 거할 때는 마지막 거 볶으면 됐어? <웃음> 여러분 저희 식탁을 샀는데 의자가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 상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오늘 저녁은 이 계란 김밥 먹고 남은 계란 김밥이랑 방금 급 만든 떡볶이입니다 짠. 짠. 음! 분식집 떡볶이 같아. 어, 맞아. 저 왜? 응. 전국에 계신 분식집 사장님들 죄송합니다, 제목이. 음. 맛있어요. 맛있 응. 음. 근데 여기에 올리고당을더 넣었어야 되는데, 올리고당이 떡 음. 떨어져가지고. 음. 탕맛이. 선수 음 맛있어. 응? 음? 응. 아, 상 진짜 가족을 할때다고 음. 이거 없어서 불 바닥에서 먹었어야 됐어. 음. 한면 서서 먹지. 투명 의자 자세로? 아 언니는 어쩔 어 이거를? 아 귀여워 완전 아, 재밌었어요 안 해볼래 아. 찔릴 수도 있어 라탄 거좀아 그러면 좀까칠까하다 까치, 어. 옷을 어? 입고 입을 네. 오 편한데? 응 편한데? 니트 같은 입으면 안될것같그러 니트 같은 응. 거 아 그건 편하지 그건 나무라서 딱딱해 엉덩이 놓는 데가 크고 말랑말랑해 <웃음> 엉덩이랑 등받이가 말랑말랑해 <웃음> 우리 식탁이랑 의자 해가지고 20만원에 해결했네 20도 안되지 이게 13만 9천원씩 의자가 배송비까지 오만 어. 원이니까 18만 9천원 <웃음> <18만 원에> 아 <해결해. 웃음> 어, <18만. 웃음> 어,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?